아싹바닥 <웃음> 근데 이이 이 옷을 너무 입고 출연한다. 어머. 여기는 힐튼 더 타시. 뭐냐? 저희 지금 1층 뷰인데 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가 지금 잠옷을 입어가지고. <웃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다 영벌 어머님들 지금 여기는 광입니다. 광. 저희가 뷰를 보여드릴게요. 짜라라라 짜. 짜라라라라. 어머 핸드폰이 다섯. 이거 그냥 꺼드? 그 아니 아니야. 어머. 힐튼 호텔에 짐을 풀고 다 정리해놓고 지금 침대에 잠깐 누워가지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텔에 와가지고 짐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정리를 또 정리의 어항이거든요. 제가 정리 한번 해놓은 거 보실래요?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옷장부터 정리했습니다. 제가요 여기요 제가 가까운 까까여기또 이제 저희 이제 어, 나갔다 오면 이제 클렌징 하고 이제 얼굴 싹 깨끗이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으로 딱 가가지고 샤워캡을 쓰고 이것도 갖고 왔고요 여기 다 이렇게 또드라이기 하고 제가 이제 놀러 갈 때는 이런 거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저의 또 저는 또 드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라이기 하고, 요거는 롤고데기 같은 거, 뽕 주는 거, 뽕!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 여기는 전원이 110이라 겸용으로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요거는. 방수, 핸드폰 케이스, 아쿠아 슈즈, 수영복, 래시 가드,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튜브. 자,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신발. 정리해놓고요. 저또 옷도 정리해놨죠? 제가 옷도 이렇게 다,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정리를. 쥐아 정리를 딱 해놨어요. 트렁크도 다 정리해놓고, 이따 갔다 와서 이제 잘 거고요. 여기서 잘 거고요. 우리 딸은 여기까지 와서도 일을 해야 한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장할 거 이렇게 곧세우다짐 정리 이렇게 짐 정리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 렌트카를 빌렸거든요 제가 한 30... 33년? 제가 운전한 지 지금 한 33년째 되네요 그래서 제가.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어, 근데요. 저번에 일, 일본 가서도 실수했는데 시동 걸때 브레이크 꼭 밟고 시동 거세요. 맞아. 제가 맞아. 그걸 안 해가지고 오늘 왜안 되나 하고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나서 하, 시동을 한참 못 걸었답니다. 바보 아니겠습니까? 욕을 딸한테 바가지로 얻어먹었답니다. 싹 바가지를. 아, 아, 혹시 물인가요? 그래서 네, 제 주식집인데 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가 이따가. 이따 이따가. <웃음> 이따가 일몰 할때 같이 찍어요. 뭐 시켰어? 이거 하나 시켰어. 잘했어. 여기 되게, 여기 되게 비싸네요. 물가가 확실히 비싸다. 여기는 금방 깜깜해지네요. 응? 금방 깜깜해져. 와. 온지 지금 우리 한 시간 정도 됐나요? 저는 운전을 해야 돼서 맥주를 못 마시고. 나가 호텔 가서 마, 마셔요. 네. K 마트 들어가서 네. 이 맛있다. 이거 네. 여기서 네, 제일 조 비싼 말. 거 시킨 거죠. 가격 내가 제일 비싼 거 시켰는데. 이따가 네. 마트에서 드겠습니다. 해야 돼. 여기서 얼굴형에 차이가 나는구나. 못생긴 엄마의 얼굴형. 어 얼굴 진짜 크게 나온다. 얼굴, 해골 빠가지 같아. 해골 빠가지. 우리는 지금 무슨 빛이? 건빛이 어?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관빛이 관비치. 관빛 관비, 관빛이에서 어... 사진도 찍고 맥주도 마시고 노을 짓는 것도 석양도 보고 참... 하고... K마트? 응 K마트에 들렀어 어, 맥주하고 안주거리하고 김치, 사발면, 물 이런 걸 사갖고 왔거든요 아다리야 어, 저는요 원래 이렇게 운동하거든요 그거 아시죠? 저 허리 골반 운동 이거 근데 얘가 그때 못 봤는데 요 웃었죠? 하거든요 그리고 아 어, 진짜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으십니다 <웃음> 엄마 발에 막 지가 납니다. 올려도 됩니다. 아우리야, 갑자기 야밤에 갑자기. 돌고래를 제발 보고 싶대요, 진짜. 아침 일곱 어. 시 오십 분에. 근데 여기 호텔에서 조식 먹고 가야지. 네 일찍 일어난 보람이 있게 바랍니다. 네 날씨가 좀 아침엔 좀 좋기를. 왜? 안좋 여기 간. 바라면서. 그래 오늘은 오락가락하니까. 어머 아까 햇빛 쨍쨍 나는데 비가 떨어져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9 시도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응. 무슨 9 시가 안 돼? 9 시도 안 됐어. 그래? 응. 아 우리 그래 이제 이거 뺏기고 맥주는 한잔 하고 얼티시 전에 사면될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허리 좀 펴. 아. <웃음> <웃음> 안녕. 내일, 룩, 내일 돌고래 투어할 때또 오겠습니다.